지웅.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지웅의 지웅입니다 제가 요즘 운동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녹음을 해서 조금 다른 느낌으로 영상을 올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어요 회사를 가기 전 새벽 운동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헬스장에 와서 처음 운동하는 건 바로 풀업을 하게 됩니다 3명이서 돌아가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턱걸이를 저부터 하게 되면 다음 제 친구가 그 다음에 털보 친구가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턱걸이 운동을 하고 나면 바로 다른 둥 운동을 하게 됩니다 둥 운동은 매일매일 달라지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스쿼트를 하게 됩니다 저는 스쿼트가 정말 어려워요 하체에 힘이 정말 없나봐요 그렇게 하고 나면 저희는 런지를 하게 돼요 이렇게 왕복 두 번을 하게 되는데 두번 하는 게 생각보다 짧지가 않아요 정말 저는 매일매일 런지가 힘들다고 느낍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엄살을 부립니다 되게 힘든 척 많이 해요 참 웃기죠? 요즘에 여자만 엉덩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저희 남자들도 엉덩이가 중요해요. 엉덩이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이러한 엉덩이 운동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도 영상을 찍기도 해요. 벤치프레스가 딱 보면 무게는 별로 무겁지 않아요. 되게 무겁게 하죠. 그만큼 힘이 없다는 거예요. 헬린이 맞죠? 셋 중에 한 명은 꼭 얼굴로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을 표정에 일그러진다는 뜻은 바로 힘들다는 뜻이죠. 힘들다, 나 도와달라. 어, 저처럼 이렇게 친구 앞에 가서 무게를 같이 들어줘요. 아침이라서 그런지 제 엉덩이가 이렇게 바지를 먹습니다. 참 배가 고팠나 봐요. 어, 막바지 운동으로 이렇게 삼두 운동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앞불 아, 싸. 그리고 나서 저는 이렇게 샤워장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갑자기 저도 한 번씩 이런 영상을 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래요 얼굴도 싹싹싹싹 이렇게 싹싹싹 하다 보면은 이게 물이 가끔씩 멈춰요 이렇게 등도 싹싹싹 겨드랑이도 싹싹싹싹하고 가래기도 싹싹싹싹하고 엉덩이도 싹싹싹싹하고 이렇게 문대줍니다 가끔씩 뒤가 잘 닫진 않아요 샤워할 때마다 이렇게 아 요가를 해야겠구나 얼굴 세수했다라는 게. 카메라 보면 제 얼굴이 어떤가 한번 상태를 보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보더라고요 <웃음> 사실 제가 이렇게 샤워하는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바디를 체크를 해봐야겠다는 라 그런 이유에서도 영상을 찍어봤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원래 피부가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 가지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 보습제를 잘 바르지 않으면 막 살이 트고 까지고 막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샤워를 하고 나면 일단 얼굴 바르는 것도 너무 귀찮은데 몸에 바디로션을 맨날 바른다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아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빨리 발라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지 바디로션을 받는다는 건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잘 알기 때문에 제가 화장품 관련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한 누나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아토피 피부도 있고 겨울철에는 되게 건조함을 많이 느껴서 피부가 약해서 트러블이 많이 생긴다 간지러움증도 많이 생기고 그랬더니 저에게 이런 제품을 협을 해줬습니다 협찬을 해준 제품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해줬습니다 첫 번째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제품은 이거 넷세 워시 바디워시 플러스 페이스 워시까지는 ALL BODY WASH 이 같은 경우는 ALL IN ONE 래요 ALL IN ONE 래요 되게 그 얘기를 했어요 되게 귀찮다 보습제 바르는게 너무 귀찮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샤워를 하고 나서도 보습력이 유지가 되는 그런 워시 제품들이 많이 나왔대요 성분 자체가 성류 추출물과 황금 추출물이 주 성분이라고 합니다 성류 추출물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스킨 로션이나 수분 크림 이런 데에 뭐 성류 제품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성류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없었어요 마셔서도 뭐 피부가 좋아진다고도 하잖아요 황금 추출물이 되게 조금 의문이었어요 황금 추출물 그게 뭐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성류 추출물 같은 경우는 되게 민감한 피부와 트러블 피부에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금 추출물 같은 경우는 어, 황산화인 황염 효과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고 피부 활력에 또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 제일 우선적인 거는 보습력이니까 보습력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냄새라고 한 맡아보겠습니다 향기가 어떤가 약간 가벼운 냄새라고 해야 되나? 일단 거부감은 당연히 없고요 자연 친화적인 성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부감은 없습니다 어, 냄새가 자극적이지 않은 약간 가벼운 향기를 가지고 있다 이 화학적인 성분이 많이 들어가는 냄새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하고 또 예민하기 때문에 거부반응이 좀 일어나는데 이런 천연 성분이 들어간 이런 제품들은 제가 거부감이 좀 덜한 거같아 냄새는 약간 새콤... 새콤살살한? 시큼은 아니야 약간 새콤한 그런 냄새가 있다? 근데 그게 가볍다? 좀 자극적이지 않은 냄새다 딱 그겁니다 두 번째 미스트 이거 올인원 미스트래요 일단 이거는 세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 올인원이라는 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스킨, 로션, 에센스 역할을 이 하나로 다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에센스랑 수분크림이랑 같은 말인가? 다른? 다른 건가 두 번째 장점. 이 성분이 되게 특이했어요. 첫 번째로 일단 겨우살이 발효 추출물. 그 다음에 띠뿌리 발효 추출물. 일단 이두 가지 발효 추출물 같은 경우는 피부 보습 효과와 피부 트러블의 진정 효과를 가져다주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성분 중에 홍그 발효 추출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컨디셔닝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그 평상시에 피부가 활력이 도는 딱 봤을 때이 사람이 좀 약간 피부가 탄력적인 느낌이 든다 그 탄력적인 효과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 장점은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가 있다 이 성분 같은 경우는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 효과 인증을 받았고, 피부 노화 방지, 미백 효과, 트러블 개선 효과, 영양 공급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네. 알다시피 샤워하고 와서 아무것도 안 발랐거든요? 요즘에 트러블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피부가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팔자주름 생기고 여기 눈가 주름 생기고 하는데 뭐 그거는 나이를 먹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러면 나머지 이런 불긋불긋하고 약간 트러블이 있는 거는 내가 관리를 해서 그런 걸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좀더 젊어 보일 거고. 약간 이게 좀 따가운 감이 있네요 따가운 감얼굴좀 붉은 붉은붉 붉은, 붉은 해졌어요 생각보다 조금 센 느낌? 막상 바람도좀센 느낌? 제가 피부가 좀 약하긴 한데 피부가 약하긴 한데 좀센 느낌이에요 미스프트까지 발라보겠습니다 작아서 휴대하기가 좋습니다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바르니까 좀 따끈따끈 거리네요 수분 미스트를 제가 가지고 다니는데 가벼운 느낌으로써 접근이 되는데 이거 조금 묵직한 느낌이 들고 근데 거부감은 없어요 뿌려졌을 때, 이 접촉했을 때 피부에 닿았을 때그 무게감도 되게 무겁습니다 남성에 조금 더 가까운 향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중성적인 향기를 가진 좀 가벼운 느낌의 워시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